직접 내린 거야. 음. 헤이즐넛 향이야. 어, 향이 좋네. 음. 로저네 접으시고 친구 알려주는 거군요. 아 님들 그 옆에 와가지고 좀 이쁜 거좀 보여줘봐. 막 하프 서 하프 서버 없어 하프 서버 와가지고 좀 이쁜 거 보여주고 막 그래. 부들부들. 아 저기 대장관을 가고 싶은데 계속 그치, 그치. 겉돌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나? 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잘 가고 있어. 여기 이렇게 누르면 가지 않아? 근데 네가좀 약간 꺾어야 돼 이런 건 평원 같은데 넓은 데서 15채에서 요리 중이고 왜안만 돌린 인천이 퇴근 중 여기 18채널인 것같데 맵을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 맵이 되게 크다 그지 크지 음. 네, 걱정은 나중에는 패드 얻어 패드 말 같은 거 여기 근처다 이쪽인가 봐요. 그렇지. 찾았다. 예? Yeah? 혹시 이안 씨 알아동지 알아? 알아 어이쿠 그 손이 미끄러졌네. 그 오! 현모가 현모가 맨날 이거 하면서 막 아! 와! <웃음> 아! <웃음> 오! <웃음> 그거 아닌가? 오 <웃음> 와! 벌스 <웃음> 악명 진짜 와, 아니 15년 전에 했던 앤데. 허스 악명을 알고 있어요, 또. 맨날 아 그니까 친구들이 나는 마비노기를 안 하니까 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어.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막 그러면서. <웃음> <웃음> 야 그랬거든. 퍼거스 악명 진짜. 어? 기인사 퍼거스 퍼거슨. <웃음> 아무리 조용히라도. 아이쿠 손이 미끄러지면서 망치 비싸. 어 내구도가 있어가지고 쓸 때마다. 아아 뭐 해야 돼? 잖아잡화점가 보라는 건지물이 어, 있어. 아, 영웅재병 먹건. 이거는 지금 안서 상관없을 거같 해서 해 봐. 서상없어지 너. 맛보기 현용니까 어, 화불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실시간 같은 서버 하는 게아니데 다른 서버예요. 어? 에... 노라, 노라 양과 대화하라고 다리 건너에 노라 어, 다리 건너 저위찍그 내가 노란가 아니, 그 위에 거 그렇지 거기야 다리 건너 가야 돼 가자 그렇지 아 이거, 이게 거딱 여기 <웃음> 찍으면 알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도 어? 와 뭐야 이거 그이 그래, 사람 좀 보여주라고 이런 거이 사람 레벨이 너보다 높지 그거는 몰라 딱 봐도 근데 메테오 스트라이크 마스터가 있는 거 보니까 음. 나보다 좀 열심히 했어. <웃음> 노라 손이 와장창 여관 누적렴 4만이래 음 대단하신분이네 휴식 스킬 F1에 놀려놓고 사용중 휴식 스킬을 하면은 휴식을 하면 은 이제 에너지가 차고 그런거야 클릭을 눌러볼까 한 번? 그렇지 이러면 이제 휴식하는거야 그렇지 앉아서 휴식하는거야 음. 그 다음에 퀘스트 딴거 볼까? 보다 강한 모습으로 저거 보다 강한 모 그렇지 티르크에 말콤과 대화하래 이젠 또 말콤? 말콤이 있죠? 그 화살표 뜨는데로, 물결 표시 뜨는대로 하면 돼. 그렇지 이제 좀 맵을 좀 약간 보면서 안해 이제 또 예. 아니요? 모르는데요? 아, 모른다고? <웃음> 화살표없었어요잘 가고 있는 거같그 퀘스트를 띄우고 있으면 보이는 거야 어 사람 되게 지금의, 많 어, 지금 다 시청자야 되게 너, 많다 너 지금 궁금해서 뉴비가 되게 궁금해서 아 초보가 궁금해서 놀러왔어 지금 자 내가 어, 말콤 사람들이 뭐? 호랑이 타고 있고 뭐어 그지 루기 좋아 어 자파점에선 천옷 같은거 옷 같은걸 수리할 수 있다 음. 뭐 아끼라든가 이런거 딜리아 멀 쪽에 가서 힐러집 딜리스 뭐 끌건 꺼라 아이고 여 열정 위기종 유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죽냐 그 지도를 먼저 추려 그러면 일단 아씨 지도 그냥 아 그래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북쪽으로 갑시다 그렇지 어 잘하네 그럼요 북쪽이 아닌데 여기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쪽이지 오 사람들이 진짜 많다 님들 지나가면서 아이 메테오 못쓰는구나 아, 그래서 메테오. 아, 메테오 한번 써봐. 메테오 한 번. 누가 저기 힐러즈 앞에 여왕한테 메테오 한번 써줘봐 한 번. 여기 힐러즈 맞죠 여기? 어, 맞아. 거기 맞아. 아주 신선하군요. 야, 가만 있어봐. 저 메테오 준다 지금. 봐봐. 카메라 뒤로 쭉 당겨봐. 그렇지. 저게 되게 상위권 스킬이야. 저기. 상급 스킬. 그러면... 어디봐, 어디봐. 그렇지, 막 그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불길. 엄청 세진않 아우. 스토아 시키셨네요. 아. 대단. <웃음> 자 스킬 계속 해볼까? 했었. 그런데 아이템 아 아이템 주지 마요 아이템 지금 몰라요 하지 마요. 버른 나빠져요. 어. 어, 모험가분이었다. 얘들은 말할 때 지금 뭐 포션 이런 거를 또 얻는 거고. 오 말을 주네요. 오 어, 여기서 말 준다고? 오나말 어, 타고 다닐 수 있어 그럼? 어 여기서 말 준다고? 원래 여기서 말 주나? 이제 <웃음> 뚜벅이 생활 이제 청산하는 거야. 어, <웃음> 첫 보자임. 오 어, 여기서 말 주는구나. 어. 자 해봐 말 인벤토리 있다. 나가서 타야지. 안에서 타면 안 돼. 인벤토리. 말 호르라기. 그렇지. 사용하기 눌러. 이름 지어줘. 호르락이말말 말 이름. 말 호르스. 호르스.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해봐. 해봐 아, 누가 왜요? 있네. 호루스. 어? 아, 루시아 판이 어서 오세요. 있나? 이것도? 설마? 이것도 있네. 좀좀 좀 그냥 아무나 해. 대충 그냥. 말고이 1등급 말동이 해. 너만 거 아니야? 심지어 있어? 야, 누구야? 야, 로젠데. 서 써봐. 로젠데 누가 만드 로젠데 타고 다니는 야, 누구야 이거? 로젠데. 어이가 없네. 야, 로젠데 되시네. 누구야? <웃음> 나와 <웃음> 아니 <웃음> 로젠젠 <웃음> 아니, 패시네 하프 서본인데내 이름으로 패시만 들루어졌다고 현석 이래 겁나 어이없네 진짜 야, 누구냐 진짜 현석이도 있어 <웃음> 야 누구냐 이거 현석이 <웃음> 패시 <웃음> 아씨 열받네 이거 아, 그래 현모로 해야겠다 <웃음> 어 열받네 누가 이거 현모로 <웃음> 한다 어 현모로 분자 <웃음> 이제 T 눌러봐 T T가 패시야 자자 누르고 <웃음> 아, 현모 현모 <웃음> 아, 닮았다 그렇지 <그치? 웃음> 어. <웃음> 자 하고 소환 소환 어디 있어 오른쪽 아래. 그렇지. 자 이제 알킬로 말. 이건 이건 왜 계속 있는 거지? 마우스 오른쪽 킬러 여기 누르면 되나? 그러, 그렇게 그렇게 돼 아. 자, 그건 건안 돼. 그러면 그러면 들어간다고. 자, 알킬로 말키. 알. 그럼 타는 거야. 아, 여기구나. 그렇지. 이제 빨리 다닐 수 있어요. 봐봐. 그렇지? 오, 이 혁명이다, 이거. 아, 김희수. 아, 이거는 마치 기분 좋죠 기분 좋죠? 혁명이네요, 이건. 아. 아, 아. 현석이랑 파트너 현석이라고. <웃음> 되게 빠르지. 엄청 빠를 말이야. 빠른 말이야? 느린 야, 말도 있고 그래? 이인승 말. 야, 혁명이라서 귀엽다 너. <웃음> 혁명이라니까 다들 지금 반응 뜨거워 와봐 지금. 그래? <웃음> 신성한 뮤비 너무 귀엽다. 유비 커여워. 나중에 버려질 패 어디까지 가냐 근데? 눈밭을 뭐 달리고 말을 타기 위해. 네, 야, 그걸까 그래, 그러니까 카메라 좀, 좀 뒤로 빼봐. 낭만을 좀 즐기고 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뭐저이눈 사람들? 누가 만든 거죠 이거? 어 있어 저기 나크라고. 아. 이이 이 말은 안 짓시냐? 말말 보이 뭐, 사람 나라이. <웃음> 그러고 변신 스킬. 와. 참고로 펫도 같이 싸울 수 있어 여기는. 아 진짜? 어. 다음으로 수리 혁명인가. <웃음> 자 캐스 캐스 캐브칼다. 일단? 일단 어 어때 지금 플레이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슬슬. 어 이게 되게 어 게임이 스케일이 되게 크다. 오 진짜? 어 이거 되게 기분 좋은데? 스케일이 크다니 무슨 말인데? 그니까 그러니까 러뭐할수 있는 자질... 막 이렇게 한게 되게 많아 자질 을하게 되게 많다? 어 그니까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네 오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어 루미마리안이 어서오세요 다음은 q 스한 볼까? Q 눌러서 이제 자 가, 보다 강한 모습으로 한번 볼까? 다음 거 에, 펜슬 소환하고 돼요, 개랑. 딜리스 한테야 사무즈 케라 딜리스 계라 어이구 뭐다 죽이시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아주 유비라고 그냥 할게 너무 많아서 뭐래야 어디가 어디가 지나쳤어, 지나쳤어. 남동쪽으로 어디갔지? 힐러지힐러지 어디죠? 어제 아아 필러지. 어 너무 빨라가지고. 여러분 마이기 겁내, 겁먹이지 말래. <웃음> 미미야 잡기는 후에엔 만능 키가 된다. 이 게임의 유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따라다는 걸로 보인다고. 아 진짜 유비지. 날 수도 있어. 네가 아직 나는 패못 얻었어 아직 얻을 수 있어 아, 그래? 그리고 래그 말도 살릴 수 있어 죽으면 그러면 은 이제 날아다니면 지형짐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날아다니는거야? 그치 그치 아, 좋네 물론 나는 데가 있고 못나는 데가 있어야지 자, 음. 야, 야 질문 들어왔다 준님한테 유비친구님 마비 재미있으신가요? 내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해달래 에이, 눈치는 절대 안 봐요 어, 눈치 안 보여 아니 눈치 보게뭐 <웃음> 있어 제가, 제가 왜얘 어, 예, 치고 그러니까. 봅니까 야 눈치 보왜 이렇게 뭐 있어 아 내가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주눅들어 보였나?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내가 <웃음> <웃음> <웃음> 눈치를 왜 봐. 쉽게 해, 마. 뭐... 어? 사실 어, 지안 봐요. 어, 그래서 어떤 어때? 예? 아, 그럼 아, 재밌어. 재밌는.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시간이 내 다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없어서 집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시간 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또 어. 끝나고 물어보자. 자, 이 눌러 봐. 리고 되게 젠틀하시네, 다들. 그러육 음, 그 방송 그 시청자분들이 다 좋으셔. 먹이 업스리머가 유튜브 한데 유튜브는 선물이 아주 그냥 <웃음> 너무 말잘 되었어. 유빈데 게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뭔 말이야? 자 이번에 틸크 학교 가서 대화해보래. 어, 레이날, 레이널드 대화해보래. 아, 레이널드? 음. 어 레이널 레이. 아 레이널드. 음어 어디지? 저안 보이면은 그 화살표 저 물결 봐봐 물결. 저 물결 따라가 바닥에 그렇지. 아, 예. 아 바닥에. 있구나 어, 신분 상승한 것 같아. 아 <웃음> 엄청 빨라지. 아. 뛰어넘어, 점프도 건안 되고 안 돼? 아, 너무 <웃음> 이런 거못 뛰어넘나? 어, <웃음> 멋있게 말리 탁 뛰어넘고 싶은데, <웃음>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케말 걸어보기, 되지 되지 않대 그렇지. 아 내려서 말해야 되는구나. 어? 아니 근데 자동으로 클릭하면 내려. 가가야 드디어 20레벨이 되었네. 나2 0레이야 아니 이게 왜 지금 뜬다고 이게? 오나2 1이야아 이거 이거 이게 해 진정하고 일단 지금 요즘 에요즘에가 아, 이벤트 기간이라서 네가 <웃음> 어. 환생하면 레벨 20까지 무료로 올려줘 아나 아까 5였는데 2 0이 됐네? 그렇지, 이거는 <웃음> 야 2만까지 얼마 안 나왔어 이제 아그 그래? <웃음> 2만까지 천번만 나오면 돼 천번만 아 그래? <웃음> 야 천번만 더 하자 천번만 음. 다시 끝내고 이거 아니 퀘스트가 아니야 다시 끝내고 임무 완수 누르고 저거 일단 임무 완수 누르고 다시 다시 말 걸어 어, 뭐야 퀘스트 잠깐 가... 퀘스트 다시 볼까 한번 대화를아 대화 필요 없어 퀘스트 한번 볼까 일단 뭐가 있는 거야티르코의 바깥으로 이제 너는 새로운 도시로 갈 거야 이제 어... 던컨과 대화 방어그 천장 할아버지 던컨 컨한테 갑시다 응. 그렇게 날아다닐수 있어 방어그 드래곤처럼 음... 던컨이 어디죠? 어 예, 잘 간다. 뭐 물이나 뭐 과자 이런 거 줄까 뭐? 어나 괜찮아. 예. 마우스 불난 소리 천장 알아봄 나 도시 간다. 던컨 도너츠. <웃음> 별명이 던킨 던컨 알아보요 던컨 던, 던컨 도너츠. 아. 자말말 일단 소에 사버라. 뭐지? 말타 아니야 이거 눌러볼까 이거 R. 이거 눌러볼까? 아을못눌러라는데 두갈드아이나 트레일시에대 새로운 마을로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되니까 이자 진짜 당황하지 말고 맵을 아. 눌러서 M을 눌러가지고 어 얘가 알려준다 이 남쪽으로 가면 다른 지역을할수 있어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자 여기 여기로 가자 친구분 로사모 어떤 기분이냐 요별 생각 없을 것 같은데 너이 모자가 뭔지 아니? 로사모? 이게 뭐..무슨..무슨 무슨 문제? 이게... 어 지우 모자 아니야? 어 맞아. 뭐 크게 뭐 있나? 이제 <웃음> 아, <저기>, 해보자 <웃음> 포켓몬스터 너 포켓몬 세대야? 아 포켓몬 그러니까 포켓몬이야. 너랑 디지몬 포켓몬 세대잖아. 아, 디지몬이야 포켓몬이니까. <웃음> 포켓몬이지. 역시 그지. 어. 역시 사람 포켓몬이지. 어? 디지몬 씨. 맨날 하고 온날 진화한 녀석. 너그 고등학교 수련회 때 포켓몬스터 노래. 아, 안돼 조용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웃음> <웃음> 불러줘. 그런 건 안돼. 어? 디즈모는 옵니다. <웃음> 아른 일로. 센세이션이었어. 무한 리셋 지우면 디즈모가 나와. <웃음> 할 말이 없네. 몇년 지기 친구야 초중고 친구입니다. 오 뭐야? 축지법을 쓰는데? 뭐야 어디서? 날아갔구나 지금. 어, 날아갔네 지금. 에 포켓몬이니까 마비니까 마비노기지 당연히 오늘. 어? 아 리나야 그런 거야 그런 거 적지 마. <웃음> 리 리나가 l i 리나? 아, 시청자시청자 아. 버터플라이 r 들 l 라 자, 오케이. 여기 에 새로운 말이야 이제. 아, 새로운 말이야 그그저거야 저기 트레이시에한어말 걸어 그렇지 그렇지 h i r 용 스마트 컨텐츠를 얘가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어 몰랐는데. o o d person. I am a smart c o 거 t e n 있어. 이거. 이거. 그렇지. 스마트 n 텐츠 어, t 나 am 어서 오세요. 수많은 n t 인데 눈물 am a smart 볼까? 뭐라고 하는지? am a 이 m a r t c o n 어떻게 할래? 스마트 컨텐츠로 한번 가볼래? 아니면 텔레포트 한번뭐 있고 말 타고 네가 가는 방법 있어? 어 텔레포트를 할까? 해야지. 텔레포트? 스마트 하지. 어 그래. 일단 다시 그 스마트 카드 눌러봐 한 번. 여기서 덤버튼 누 어떻게 막 덤버튼. 덤버튼. 자 그리고 문 게이트를 눌러. 웨이 포인트. 디아블로 웨이 포인트 알지? 그거 같은 개념이야. 저 날개 눌러. 날개. 날개. 날개 이거 날개 눌러. 이러면 그거기로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아 스리셔 이거 써서 갈아있어요? 스마트하네 자그러면던마튼 찾아서 들어가보자 한번 던마튼을 찾아서 들어가? 그렇지 저 마을 보이지 큰거 아 여기가 마을이구나 그렇지 여기가 던마튼 여기가 대도시야 아. 여기가 모든 마비뇽 유저들이 모이는 곳이야 사람도 엄청 많겠네 그건 어디있지 사람들이? 대도시에 왔어요 야아 지금 다들 숨어 있어 지금 부끄러워 가지고 아 지금 숨어 어디 있어 어디서 빨리 나와 <웃음> 하프 서버 유저 어딨냐고 다 나와 빨리 지금 그만 숨어 이제 빨리 다 아니까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나오세요 이제 다 집에 안에 있는 건가? 어다 집에 다 집에 안에 들어와서 쉬고 아, 있어 날이 더워서, 어, 더워서 <웃음> 날이 더워서 에어컨 쎄느라고 <웃음> 아, 그렇지 어. 방콕이지 방콕. 다 나와 빨리 방콕이지 <웃음> 어? 음, 자 패스트 내가 할 말이 없다 얘가 이렇게 하니까 어? 판과 대화 판 찾아보자 판이요 시골 있어요? 하프 업기판판이 어디있어? 아 동상 이쪽에 있어 그렇지 그래서? 거기 아아 반짝반짝거리는 아, 게 사람이 딱 보이는구나 그렇지 뉴트를 왜 안왔어 없어 너무 야여기 광장이고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아 니 오른쪽이 보이네 여기 광장 여기 여기 그렇지 이야 자, 이야 광장이야? 사람 많지. 어, 어. 발디 팀이 없네. <웃음> <웃음> <웃음> 아, 학서 판이 로 가야지. 너무 슬프다. 사랑. 아, 지금, 지금 이아 어. 다 아, 어디 갔어요, 진짜. 아, 아가지 여기 18 채널이 1채널 아니고요. 나못 찾겠어. 여기 여기 동상 여기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남쪽으로 아래로. 아 야, 여기 용게 아니구나. 아광아 광장에 어, 아, 아, 있었구나 내가 또. 그렇지. 오케이. 저있다 판. 오케이. 실체 고다고. 하프라스그래요 하프. 내가 지금 친구한테 그렇게 말는데할 말이 없다 내가 진짜. <웃음> 사람 <사랑하고. 웃음> 내가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스마트 컨텐츠 이용 불러. 그렇지. 이게 <웃음> 레벨 인플레이션이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레벨 인플레이션? 몇만 <웃음> 찍겠으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쉽게 올릴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유비 절차 커엽. 10만 그러니까 1000 미만이면은 되게 어. 아니야, 톤에... 아니야, 아니야. 요즘엔 쉬워, 이게 쉬워. Q. 카프는 네가 말했던 거 이게 성인 서버잖아. 어.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오는데 문제는 토요일도왜 사람이 없냐, 고 근데. 로나라 대화를 저 노래판 26,000인가 할 거야. 이제 그만. 70,5000 로나 바로 판 옆에 있잖아. 아, 저 자이언트 하영 씨가 가리고 있네. 친구분 서버 선택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야, 네가 물어, 네가 물어본대. 아. 네가 서버 선택을 선택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야? 약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서버니까. 약간 좀 젠틀하고 그래가지고. 그치, 거기 설명에 성인 서버라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18세 어. 이상이라고. 그치? 어, 18세 이상. 이것도 맞대요, 여러분들. 아셨죠? 렇게 세바? 플레이? 휴가철 바쁩니다. <웃음> 젠 <로젠진> 누나의 모부자말나하 <현모. 웃음> <웃음> 같은 노나와요 노나와 티르코네이 쪽에 알비 던전을 건여주겠어 묘지보다 좀더 위쪽으로 묘지가 어디지? 소가 어? 뭐야? 묘지거든요, 묘지. 묘지? 티르코넬 트르 티코넬을 다시 가래 또? 원래 화살표 방향으로 막 가면 되지. 그렇긴 한데 좀 그렇게 하면 뭘 뭐니까 스마트 컨텐츠를 쓰라고. <웃음> 스마트하게. 이해하다. 원시적이었구나. 스마트 티르라고 저 티르. 티르. 다른가냐? 그렇지. 검색. 다르 <웃음> 그렇지. 그렇지. 뉴스 어린 서버죠. 0년 이상 사실 이게 그방문자 초딩 그 초딩 서버라는 게 옛날에 맞거든. 음. 근데 이 게임이 1오번이 됐잖아. 아 그분들이서 그 라서 아 <웃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 성인이 됐어.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렇네. 어쨌든 마이 환영합니다. 마비라. 어 티바는 오랜만 어서요 <웃음> 다시 초딩이 없어 미안한데. 저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데. 어. 자 북쪽으로 가그 좀더 위로 가야돼더 더 위로 울프를 했는데 아니 전그런적 없어요 저는 그런.. 야 니가 말해줘 야 내가 너한테 울프 가지 말라이냐 다른 서보 아니 나 이거 보고 간거지 그 봐봐 어. 내가 그런적 없어 나는 나.. 나 되게 억울하네 지금 <웃음> 내가 마치 <웃음> 무슨 어? 아니 자격지심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울프 써보는데 <웃음> 어? 나한말도 안했는데 지금? 아니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당근무치 초딩이 하도 없어 자 이제 여기 던전이라는게 있어 이게 전투 게임이니까 어이 제 던전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그 증을 가지고 저기다가 저 통행증을 던져 넣으면은 들어갈 수 있어 알트키를 누르시면 던전이 어딨죠? 저기 알비던전 던전. 그렇지 오른쪽에 그렇지 게임 시작한다. 그렇죠때는 이제 서, 서버 설명이 없었죠 자, 너의 첫 전투야. 나 이제 음. 터치 안 할게. 너의 그첫 전투. 알았어. 현식스 한번. 자, 이 눌러 볼까? 퀘스트 한번. 알비 언재 마을 주민 구출하기. 오케이. 인벤토리에 그 통행증이 있을 거야. 초보자용. 부채 줘야지. 어. 자, 이면서 그렇지. 그거를 던져. 저기다. 던져. 던져? 아니야. 다시, 다시. 어. 아, 어, 제가 만 이제 해 줄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웃음> 해 줄게. 이건 잠깐만. 실례. 뭐왜 이래 뭐 또? 왜뭐한 거죠? 야, 너 어떻게 하... 아, 됐다. 다시. 자. 자, 이벤토리에서... 잘못, 잘못한 아니,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인벤토리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인벤토리에서 통행 지금 던져. 저 제단 위에. 제단 위에, 제단 위에, 제단 위 그렇지. 그래, 던져. 그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 어. 침따안 뭐...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말 타고 싸워야지. 우리의 젠제님이라 그럴 수 있어요. 아랫죠자 음. 해볼까? 여신상 클릭해, 잠깐. 이기 클릭하면 네가 죽었을 때, 혹시 죽었을 때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세이프 포인트. 자 싸울 때는 말에서 내려야 돼. 말을 말이랑 같이 싸울 수 있고 말 집어 넣고 네가 싸울 수 있어. 그럼 음, 말이 말 죽을 수 있, 있잖아. 어, 그렇지. 근데 너가 초보라서 음. 패시 지금 굉장히 세. 아 그래? 그래서 같이 싸우는 게야 지금은 타고 싸워야겠다. 아니야 탈, 아탈 필요 없어 내려서 내려서. 이렇게는 못 싸워. 그렇게는 못 싸워. 거의 엘프만 가는 거. 공격한아너 체인이야 체인 말고 나무 몽둥이로 싸워. 그래, 이 아까 싸워. 주 주신 무기로 싸우 싸워야지. 그래서 열쇠를 먹어 열쇠 가지고 문 열어야 돼 이제. 알티. 어, 아, 아, 어, 알티. 아 맞다 알티구나. 보러치. 펑크. 디링 걸고 싶대. 디링을 언제 걸어야 하는데 또 초보 때 말이 더 셉니다. 이벤트 기간인데 마 이벤트 포션 안 돼. 그러면 아이템이 아니냐 뭐가? 자, 너가 지금 사람들이 너의 음. 초보인 걸 보고 제일 가장 감동하는 게 지금 이 인벤토리야. 인벤토리? 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저 난자판. 아. 저것이야말로 이제 그 초보의 상징이지. 근데 굳이 정리할 필요 없지. 그좀 칼을 드겠습니다. 그 잠깐만 아, 방 눌러준 거 무기 스위칭. 그렇지. 칼로 들어. 양손 양손 안 돼? 양손 되는데 이건 양손용 칼이 아니야. 응. 네가 네가 지금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는 양손 양손용 칼이 아니야. 나무 막대기를 버리고. 아 근데 이게 공격력 이 엄청 좋네. 아 이런 거 얘한테 주지 말라니까. 이 어? 전투를 따라가야지. 야 이거 빼.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어, 하지 마. 이거 버릇 뜨려. <웃음>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가혹하시네요. 나무 막대기 버려. 그래 그게 가도 돼. 가자. 그 반대야, 그 반대야. 지도 분석. 그렇죠? 문을 다 아, 지도가 있네요. 어. 그렇지. 아, 막혀있는데라서 안 되는 줄 알았어. 인배 정리되고 있습니다. 어? 옆에 제 동네 친구입니다. 가방이 커질수록 더러진 인배. 컨트롤 키 누르면 좀더 빠르게 살수 있어. 윈, 윈드밀로 다죽여야지 어, 그래서 사 번으로. 아, 그렇지. 아미안이거 해줄게. 이게 스킬이, 잠깐만. 이월 리스트. 됐어 이제 마비 최종권의 석상 녹이 임벤 녹이 소명하게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패시저 a 싸워주는 거야 l 아, p 좀 아이템을 o 기 좋게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a 기가좀 어렵다 이거 알 t 킨 m or Jiki Joker j 알려줬 r Joker Joker j 그렇지 스매시 그렇지. 뭐 카운터야 지금. 그렇지 스매시 그렇지. 어 말이랑 동시 스매시 좋아. 자동으로 집는 거 없어? 뭐 시프트 누르면은. 아 그런 게 없어.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으로 먹어주 그런 거 없어? 그게 패시인데 이 패스는 없고. 어 TV 가스 에 안녕하세요. 어서세요. 오 근데 자. 이거 거미줄을 주우면 좋아? 그거 안 주어도 되나? 는안 주어도 돼, 지금 당장 귀찮아 가지고. 안 줘도 돼. 그냥 열쇠야 막열쇠 열쇠 빨간 구슬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냐? UI 개선이 필요해요. 칭찬 너무 잘. <웃음> 감사합니다. 어, 인벤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소매지 소매 주지 마세요. 소매 아무도 주지 마세요. 괜히 했다가 더 어려워. 엘리미 어서 오세요. 저기 선 선제 선빵. 선방. 선빵하는 몬스터가 있어. 걘 죽었어. <웃음> 죽었는데. 아 죽었는데 거야? 피니쉬라고 해서 어. 저거 네 말이 대신 죽여준 거라서 네가 막타를 쳐가지고 경험치 얻는 거야. 아 경험치를 얻어야지. 그렇지 그렇게. 어 김민지 어서오세요 근데 이게 내질 죽을 수가 있나 이게? 어. 여기 아 초보던지에서 안 죽지. 뭐야 다 죽였는데? 안 죽였어. 그자. 아, 이거... 어. 어 스매시 잘쓰네 굿. 범위줄 줄 필요 없어 지금으로. 어. 저에서 보스룸이 돼 이제 아 이제 보스야? 어예 보스야 말이 있습니까 이게 보스인가요? 그렇죠 보스룸이에요 자 열면은 컷이 나오고 오우 통과해볼 수 저... 저거는 버그야 맞지 <웃음> 남일인 <남일이라는> 듯이 그냥 <웃음> 저, 아, 아, 남일이 남일인 듯이 그냥 가버린다. 아, 아 저거 할 말이 없네. 저거, 저거 좀고쳐야 되는데 저거. 어 아, 됐어. 자 잡아. 패시 그렇지 한 방에 안 죽을 거야. 패시 겨졌네. 어 뭐야? 어? 아 내가 피니시를 하고 싶었는데 니 패시 겨다 혹시 패타고 달릴 수 있습니다. 패스 탈수있습니다 나가는 방법 알려줄게요 나가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 보물인 방이 이렇게 보상이 있어 마지막에 보스를 깨고 어, 나면 금은보화를 주는 그렇지, 건가? 그렇지 그렇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금은보화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기 중에서 확률적으로 그냥 좋은 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거야 여기서는 음, 근데 뭐쪼렙이니까뭘 주겠어 좋은 걸? 오 어, 현명해 왜안 줘? ㅋ ㅋ ㅋ ㅋ 저기 보상 있잖아 저기, 왼쪽에 저기 저, 저 열어 그렇지 화면에 이렇게 누르면은 열리기 하면은 보물상자랑 일단 나오는 거야. 물론 초보던전이라서 좋은 게 없어. 꽝이야. 꽝이 아니라 좋은 걸 아예 없지. 음. 그렇군요. <웃음> 자, 그다음 퀘스트 볼까? 이제 날 패스는 언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자, 트레버와 대화. 방어제 그 투구 스네 트레버. 트레버가 어디 있죠? 방어제 그 투구 스네 그, 이거, 이거 퀘스트 주네. 네. 나가야 되잖아 그지 로나 에다 깨면 다깬거 아닌가 지금? 너 혹시 뭐나 화장실 간새뭐 빗자루 이런 거 얻은 거 있니? 아니 얻은 게 없어 그래? 어. 뭐 일단 알았어 나트레 만나러 가와드 오케 이저 있다 게, 가이드, 게, 이게 가이드 퀴? 이게 가이드 퀴 아닌가 지금? 일단 보자 아 아직 하는 중이라서 얘가 날라다니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뭐지? 소문? 이멘마하 뭐라고 한거야? 못들었는은거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넘어가 그냥 술 먹고 헛소리 한것 같아 아곧 독수리 받을게요 오호. 덤바튼으로 가서 다시 로나를 만나러 가나 덤바튼 다시 가자 가나보우 이제 알지? 오, 그렇지. 이 덤바튼, 어, 그렇지 던바튼 오호 참고로 이던바튼히르콘는 여기 마을있잖아 이 게임 자체가 그 아일랜드 알지? 영국 그 옆에 응 음. 아일랜드 나라 그 신화 자체를 모티브로 해서 아 여기 지명이 실제로 있어 거기에 어... 그래? 음... 스틸라네 그렇지 그 켈트 신화 아 얘는 그냥 마빈이 처음 하네요 하프예요 로나 로나. 아 반대다. 반대로 가는 거. 아 의자를 세 새거 사야겠어. 자, 다음 퀘스트 임무 안수 들고 레벨 22네. 어23 됐어. 어호 레벨업 했고 그 다음 퀘스트는 다음은 로나 판의 선물인가? 아말 걸어보기 그림자 세계 이거는야 이거 다 눌러볼래? 뭐지 이거? 로나 판의 선물 눌러볼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어말 걸어 로나한테 이거 하면 너날수 있어 아 그래 벌써 날아? 응 날아 이제 그렇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뉴트를 잃어버려서 네가 지금 저거 하러 가는거야 음. 여러분 바닥에 떨구지 마세요. 안죽을거예요안 죽여 못 죽여 <웃음> <주워, 못> <웃음> 어? 저 날라간다. 미리 말한다 진짜. 몇번 말한다 네. 타라 이제 타라라고 하래. 타라? 응. 타라 타라라고 가라고? 어 타라 타라 쳐 그렇지 그렇지 <웃음> 글씨를 내가 잘안 읽고 있어 <웃음> 아 진짜 내가 읽어봐요. 넌 이거 당연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자그 이제 화살표 따라서 가. 이제. 가라. 회의당 같아요. 여신이나 알겠어요? 연아줬어요? 나못 봤는데. 어, 야, 어 여, 어둡다. 되게 어둡다. 야 밤이 돼서 어두운 것 같은데? 어 밤이지. 여기 시간이 있으니까. 아, 로나 부금도 오케스트라 있어요. 잘가네 오케이. 그렇지 거기 있어 좀만 벗어 하면 이제 나올거야 오케이 어 뭐, 되게 땡 돌아온거 같은데 그러게 연하전에 내가 못봤어 응. 제가 페이단이다 누구였지? 누구였지? 저 이제 저 빛기둥이 빛 놀라운데 페이단 써이자 이름이 그렇지 어 설명이네 어서와요 내가 뭐저거라좀 줄게 콜 먹을래? 어 야, 키세스 먹어라 키세스 먹어보세요, 먹으면서 먹으면서 어? 게뭐 힘들게 네아 <웃음> 뭐 힘들어 로나 깨면 그분이 옷이 다저다 자꾸 뭘 먹여 <웃음> 이거 눌러볼래? 응. 그림자 세계 유튜브 새끼? 나 방금 말못 봤는데 말 뭐라고 한수 너나... 들었냐? 뭘? 제가 방금 뭐라고 한지 들었냐 없이? 나못 봤... 못 봤어 다시 말 걸어봐 귀 아니야 어! 어! 이재선이 어서세요아 페이당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럼 화, 카메라 확대해 봐 그럼 보이잖아 이제 페이상. 그렇지 보러 가겠다 아, 아. 엥? 미션 두 개? 뭐야? 그이거 눌러볼래? 아, 네가 이제 그림자 미션 받았고 이제 음. 위쪽으로 좀 올라가봐 스톤엔지 여기서 저 제단 저거 있죠? 저거 눌러봐. 자, 들어가 있어, 들어가. 그렇지, 이런 퀘스트 시작하는 거야. 인벤부터 정리를 벌써 시킨다고? 네. 새로운 유비의 신군에게 축복이길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뭐야 이게, 이게.. 이게 퀘스트 맞아? 몰라? 이상한 고양이가 있다 봐봐, 오케이, 맞네, 맞아 맞아, 이거 인벤 정리 이게 약간 암 걸리는, 보는 사람이 암 걸리는 인벤인가? 뭐, 그렇지 <웃음> 괜찮아 괜찮아, 초보니까 다 용서돼 아, 아 여러분들 반대야, 반대야, 반대야. 이다다 닫자 넌 초보라서 다 이해가 돼 <웃음>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아, 그렇지겠습니 이상한 고양이? 어디가 말 걸어야지? 안말안 하는데 내려서 말 걸어봐. 그렇지 <웃음> 비둘기들을 처리해달라 잡으라는데 내려서 그렇지. 그렇지 컨트롤 키 눌러서 한 편해. 말리 그냥 다 뚝가 때려주는 애기야 그러니까. 어, 난한 대만 때리고 말이 알아서 샀어 잘했어 다 잡은 건가? 몇 마리 잡을 음, 때? 다 잡았어 하지 말 걸어봐 <웃음> 그래, 피니쉬를 쳐야지 네가 경험치다 얻는 거야 아... 비둘기 몬스터 원래 유비 퀘스트야 아 그래요? 하긴 비둘기뭐 원래 없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라는데 그렇지. 얘들을 잡아라, 잡으래. 말이 엄청 센애 그냥. 더 위로 가. 그렇지. 인프로 동상 만든 적 있다고. 자 여러분 트위치는 구독, 아 트위치는 팔로우 유튜브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어, 이런 이거 바로 옆에 서 라이브로 됐다니. 민드민 <웃음> 민드민. 4 번. 그렇지. 어안희망하너 어, 카운터 카운터인가지? 오케이. 이제 스킬 쓰고 있어가지고 네가. 그렇지 이제 말잘 타네. 자 보스다. 이 얘도 없애요 근데 어렵지 않아 스매시 한번 먹여 5번 5번 눌러봐. 5번 번. 그렇지 콤보 아...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오! 나이스 맨 <웃음> 어? 나이스야? 어 나이스 이제 오른쪽 위에 ES x 스트를 눌러가지고 눌러서 나가 얘도 시체 시체 한번 아니야 시체 그런 없어 쉬워요 그냥 오른쪽 위에 있지. 아, 아, 어, 어 나가. 어, 방금제 어, 네. 페이드한 게한 다시 말하긴아 가상의 색이었어? 그린 색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안 타고 막 가면은 얘는 어, 어, 어, 어떻게? 안 타고 가면은 뭐? 아, 따라오는 따라오는구나. 어. 타고 가야지. 지금 나무에 가려져 있어. 돌려 카메라 돌려봐. 그렇지. 자, 이제 다시 로나한테 가면은 어 덤바, 스마트 컨텐츠 이용해서 로나한테 다시 가자 아니다, 너 이, 2번 눌러볼래? 2? 그냥. 그렇지, 여신아 얘기 봐봐 뭐지?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이거 아니다, 니아다 그냥 저, 저걸로 저 갔다가자 로나? 야, 방금 보니까 우리 시청자 많이 보고 있더라 덤바튼으로 가야겠다 덴바튼? 몇, 몇, 몇 명, 몇명 보는데? 스물아홉에 몇 명이야 지금? 야, 지금 40명 보고 있어 진짜? 응 음. 너 보통 많이 많이 보잖아. 그 오늘 특히나 또 많이 온 거지 또. 오호. 둘러 다 뭐랬지? 로나한테말 걸라 역시 신선 유비라서 <웃음> 잘한다 유비. 뉴비. 유비가 <웃음> 뭔지 알지? 어. 초보 초보. 로나 오른쪽에. 집이 너무 덥네요. 저희는 에어컨 지금 빵빵이 트긴 했는데, 어. 탈진에 다녀왔는데, 왜겁한나 탈진은 어디야? 아니, 아 이건 경제 어, 다른 말이에 다른 말, 어, 아, 찾아을고뉴트 어허, 퓨스트잇 잘 찾아서 하네 판하고 얘기해보라 판하고 얘기하라고? 응, 음, 판하고 판이 양이잖아 응 음. 봉인되던 음. 유비뉴타입피스 완전 밀레시아이네 <웃음> 칭찬이 이어지고 있어 임원수 그렇지 어? 인벤인 늘어났어 아 그거 이제 초보용 더 주는거야 초보용 더할수 있겠네요 뭐? 자 퀘스트가 뭐나날다 새로운 친구 로나와 대화하기 에어 더스트 캐니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비기만의 그 말지 <웃음> 아 뉴비인거 맞으니까 음 그치 여기는 굉장히 많아서 안 들어왔어? 너 이제 날수 있다. 자탈틴으로 가보자 이제 한 번에 또. 그렇지. 여기서 동문, 그거 그래, 눌러, 그거 눌러, 그거 그래, 눌러. 구체적으로 갈 수가 있네. 음, 동문으로. 넓어서. 동문 눌러봐. 어, 넓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 맵이 상당히 넓긴 해 확실히. 왔어 저탈티 저, 안쪽에 뭐해야더라 안드라스와 대화 안드라스. 인벤 기털 깃털... 인벤 기털이 없는데? 저거 딴거예요저 티르코 내가는거예요 이거 올려볼래? 이거 뭔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가안드라가저 이거 플러스 눌러볼래 한번? 뭐 플러스? 안드라스 타... 아! 이 눌러봐 사용하기 아이 퀘스트 주는구나 미안 탑스내려서 해봐 여신하기 있으면 한 방에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너를 좀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좀 돌아가게 한 거였어 <웃음> 그렇다 자. <하자>. 그래. 날 r a 고 있구나 어. 그럼 s <웃음> 안드라스 안드라스 오 r 지 오른쪽으로 어잘 가고 있어 탈 s 스 그렇지 거기 a <웃음> 안드 r 스 s 그렇지 세 a 세어남 d r a s a n 여자친구. 아, 나도 안어 어. 자, 좋은 표정. 어. 말을 한 피가 지나이 음. 음. 자, 리방어제말맞는것어서 플러스 칸 눌러봐 펫 넣고 T. d u l T. d u 해제, 눌러 얘를 소환해 Dulaso. T. d 독수리 한만들어보자 남자가 이제 하프라니? 아니야 방자처럼 그 사용하기 해서 독수리 이름 혁명으로 하나 는데 혁명? <웃음> 혁명? 근데 네가 아, 말패보고 혁명이다 해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없지? 아, 있지 당연히 딴거 해봐 원하는 거 해봐 어메이징으로 봐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 웬만한 다 있어 진짜 웬만한 건다 있어 야 그냥 그 닭고기 1등급 해 그냥 닭고기? 닭고기 1등급 1등급 닭고기 그냥 닭고기 아니 너무 간단한거 하면은 다 있어 웬만한거는 진짜 오이씨 야왜 자꾸 연분을 <웃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오케이 자 만들었고 패스화 해봐 이제 방문자처럼 자 독수 생겼지? 이거 어떻게 하더라? 그거 누르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눌러. 현우 누나 소환, 눌러. 현우 누나 눌러. 그렇지. 소환. 그렇지. 자, 너 독수리고. 이 상태에서 안드라스한데말 걸어봐. <웃음> 자, 말 걸어봐. 레자를 양녀야고요. 왜냥 그런 설정을 몰랐지. 자, V키를 v 눌러서 키바. 이륙할 수 있다. 자, 한번 날아볼까 한번? 이제. 날아올라 그렇지 w a s d 를 이제 하고 있고 할수 있고 마우스 왼쪽 키 누르면은 니가 앞으로 가는거야 아 이게 게이머 자유도가 되게 높다 그지? 자 날아봐 마우스 아저 어, 어디까지 지도. 올라가나 궁금해가지고 지도 일단 넣고 마음대로 놔봤지 지도랑 인벤트를 넣어놔 여기가 최대로 높게 높긴... 음. 는건데 이렇게 아딱 돌아갈 수 있지 이거 그렇지 아, 야 편하다 이거 보스리가 빨랐 또 게스트가 뭐였지? 이제 로나한테 가라는 건가? 로나 로나는 여기로 가리지 않나? 그치 그치 어디였지? 덤바튼 아 이거 어렵다 <웃음> 이거 <이게> 좀 어려워? 어 <웃음> 어디가 어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말 이름 같은 거? 그럴 수있겠그든 좀. <웃음> 참고로 날아다니는 펫은? 땅에서는 좀 약간 낮아 느려 <웃음> <닭들이>. <웃음> 아, 닭고기 갈매기 같은데 <웃음> 닭고기 닭고기 어디 가려고 했다 로나한테 가려고 했지 어 지상에서 내가 느려 날패시 W 뭐였지 날는게 V 였나 V 그렇지 오 하지면 날면 빠르지 로나 어디지 저저 저기 자 w a s 로 꺾어. a S. d 로르어내 S. 누르면 야려가는 거야, s 누르면 다운 시켜. 아 이렇게 조정하는 응. 거구나. 음, 응. 그렇지. 로나가 r 지 그렇지, 그렇게 이동 h g 착륙 어떻게 하냐? S를 눌러서 쭉 내려 일단. 쭉 고도를 낮춘 다음 o t c h g 스폰 자 c 자, 나라 보았다. <웃음> <웃음> <웃음> 야, 이제 뒤틀 거의 이 끝났다. 어, 귀엽 드라이고. 뭐. 뭐가 귀여워? 독소리가 뛰어다니거참 아, 아, 저거 위에 거. 큐 <웃음> 응. 눌러서 임무 완수자 다음 꼭혔어또 왔네. 기다리면 뜰 거야 이제. 동료와 함께 던바튼 아라웬과 대화. 아란? 아라웬, 아란, 아란, 아란웬이네. 아왜아 아라웬이었구나. 아던바튼으로 가야 돼. 여기가 던바튼이잖아 덤바튼 그렇지, 그렇지. 예차남이지. 아란웬 어디죠? 아란웬이었어? 왜난 아라 아라웬으로 알고 있지? 내지식 역시 하... 아. 오늘은 좀만 더 해보고 한번 총평가를 해보고 이게 어. 다 끝내면 될것 같아 여기 이게 점프해가지고 그거는 좀 어? 아. 뭐야 이거 이거 <웃음> 이 지형 지형집을... <웃음> 어, 지문아 점프 안 돼? 그거 좀네가 놀러 올라가야죠 피이말뭐 아. 심화가 좀아 <웃음> 아닌데 근처가서 아 S를 불러서 그렇지 눌러서. 그렇지 뭐야 왜 안가 좀 가까이 가서 내려 저게 돼요 어. 그렇지! V! V! 그렇지! 파티만으로 딴 유비에서 아무도 파티 안했다 어? 파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 그거 맞죠 그렇지, 여기 파티면서 같이 싸움을 할수 있어 근데 제또래 레벨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웃음> 대부분 쩔 <쩔에 웃음> 여기서 줘, 이제, 이제 막히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대부분 쩔해져, 걱정 마 여기는 초보자 도와주는 걸 좋아해서, 음. 너 같은 초보자를 보면 막 되게 도와준다 말이야. 오신 분들이야. 파티 이름 로젠젠. 모든 <웃음> 게 로젠젠이네 오늘 뭐가? <웃음> 어? 어 뭐야? 막 감으로 막 시청자들이 보고 또 들어오는 거 맞아? 또. 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네, 파티를 만들고 대화를 다시. 추천인제도라는게 어허 아 추천인 뭐 추천인 알지 시스템 느낌 어. 그런거야 이모한테 눌러보라 그렇지 다음 코 퀘스트가 또로나 판에서 한번 저 눌러볼까 한번 자 로나와 대화 이제 아무리 또 로나랑 대화하러 가야되네 음. 날라가야지 안탄거 같은다지? 뭐야? 로젠젠. 그거는 안 돼. 따라서 보자. 아 유튜브. 유 되나 설마? 아 로젠 파이크. 얘 아니야. 얘 아니야. 로젠 파이크. 로젠젠. 뭐야 이거? 뿅. 여기 뭐죠? 올라와 꺼버려. 어? 뭐야? 왜 마비에 왜 꺼져? 뭐야? 뭐죠? 아니, 뭐 이런 게 뭐야? 마비가 <웃음> 다시 들어가자. 게임 스타트. 마비가 마비노기 해버렸다 아 이거 아이가 있었어 마비노기가 마비노기 해버렸다 어 오늘 친구 마비 처음하는데 이런걸 또 보여줬다 이런 모습을 또 <웃음> 아니요 어? 야 오, 오해하면 안돼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니라 마비가 마비 돼. 어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니라 원래 좀안끊기인데 오늘 좀좀 좀 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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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도 마비되고 방송도 마비되고 오졌다 진짜 야 오해하면 안돼 원래 마비농이랑 게임 이런게임이 아닌데 음. 좀.. 그래 <웃음> <웃음> 자 다시 해보자 이거 뭐죠? 꺼버려 이냥거 뭐. 아마 디스플레이 설정 눌러서 그냥 꺼버려 스타트 어 왼쪽 아래 스타 시작 왼쪽 아래? 어. 참고로 어. 요거는 패스로도적 싸울 수 있어 들어가서 이건 뭐야? 그냥 음식이야 트위치? 어뉴 생일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친구들 밀레시아 만들라고 <웃음> 아니요 오늘 맛보기만 하게 하는거야 맛보기만 소환 그걸 니 F3 저기 왼쪽에다 넣고 원할때 소환할 수있기는 그렇지 F2번 눌러봐 F3 F2 아 그래 이러면 날수 있어 뉴비한테 가혹하다 자, 로나한테 한번 가볼까? 내가 로나였어 가자 왜 안가지? 아니 방송이 튕겨버려서 한번 10명이 나가버렸네 한 번에 떨었다 진짜 아 진짜? 떨었다 역시 사스가 괜찮아 로나한테 가보자 로그인할 때 나오는 그림 설명보면 플레이에 도움된다 어 이제 쭉쭉 잘리네 오케이 로나 자, 튜토리얼 이제 끝났다. 끝났어? 응. 음. 아. 좀 길긴 했지. 어, 아, 재밌었어. 야, 빗자루로도 준다 이제. 빗자루로 날고 빗자루는 땅이랑 하늘이랑 좀 빠르게 다닐 수있어야겠 Q 어. 눌러서 한번 해 볼까? Q 눌러 봐. Q. 무한수 밤에는 빗자루로 올라가야 되잖아.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또 빗자루를 만들 수도. 있 그렇지. 펫을 일단 넣어놔 빗자루라고 이건? 니네 마음대로 이름 치워 쌀입니다 있을까 설마 이런 것도? 야 있네 이것도 아니 좀좀 좀 특이한 걸 해야 돼 조금 특이한 걸 해야 돼얘 이제 전사했어요 환생 빗자루 뭘뭘 뭘 해야 되죠? <웃음> 너무 <웃음> 이런 정하는 거 너무 어려워. 어... 뭐라고 해야 할까? 빗자루. 아무거나 뭐뭐 뭐, 뭐 없나? 로젠 동네 친구라 쓰래. 동네 친구? 어. 있을 것 같은데. 아 로젠 동네 친구라고. 아 로젠. 어. 론. 근데 로젠이 뭐야? 그냥 어쩌다 보니 나왔어. 전 동네 친구. <웃음> 오케이, 자한 이제 빗자루 한번 해볼까 이제. 해그 집어넣고 이거. 소환 해제하고. 그렇지 빗자루 그렇지. 그렇지 빗자루가 이쁘죠. 이거는 이제 빨라 지상에서도 빠르고 하늘도 오. 빨라 날수 있어. 오. V 누르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로젠표 청소라니. i 스한 o t c h i Grotchi. Grotchi. Grotchi. g r o t 이거 아니 r o t c h i g r o 어 c h i g r 이제 c h i g r o t c 이 i g r o 이제 이러면 던 o t c h i Grotchi. Grotchi. Grotchi. Grotchi. Grotchi. g 이게 어떻게 하면 세지는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서 어. 이제 캐릭터 이게 높아지면은 세지고. 그렇지. 결과적으로 Z를 눌러봐. Z를 눌러. Z. 여기 있는 스킬들을 올리면 이 승급 눌러. 이제 저 수련체가 확 찼잖아. 승 눌러. 승 승급 눌러서, 승급 눌러서 승급을 누르면은 랭크업을 하는 거야. 아... 저게 제일 높은 랭크 가1 랭크거든. 저걸 찍으면 이제 네 캐릭터 세지는 거야. 이부터 이제 A까지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지, 숫자가 그렇지. 되는 거야. 그렇지. 숫자가 몇부터 시작인데? 9부터 9, 8,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아, 어... 이것도 수련해? 그거 그러니까 수련은 이제 어 저희 써 있는 거 수련하는 시간. 자 스킬 입수 누르고 일단. 그렇지 스킬 입수 누르고. 그렇지. 이제 여기서부터 음. 육성이라는 거지 이제. 음. 오케이. 자 한번 뭐, 뭐 재밌는 거 한번 일단 볼래 한번 이제 약간 두드려 쓰니까 한번. 그래. 재밌는. 거. 자 그럼 일단은 그 여기 마을에 있어봐. 자 여러분 시청자 분들 중에서 자 하프 서버 에 있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얘한테 좀 재밌는 거좀 보여줍시다. 좀 약간 연주하는 거, 뭐합주라든가뭐 이런 것 좀, 연주, 악기, 뭐 피아노 연주 이런 거 기타 연주 이런 거좀 보여주세요. 막 그런 거좀 보여줍시다. 뭐좀 볼만한 거 그럼 프리스타일 제으로갖다좀 이렇게 이쁜 것좀 보여줘봐. 오우 소울 스 아, 블론이 지금 이제 시간 낼것 정령 실체와 아, 정령 실체와 고급도 좋고 좀 재밌는 거좀 보여줘봐. 한번 얘한테 좀 매력을 좀 보여줘봐. 매력을 좀 어필해줘봐. 얘한테 아, 어, 눈부셔 어 저게 드럼도 저게 있어 음. 이렇게 야이 노래 들어봐 이 노래 알지? 어 들어봤어 뭔 이거를 놀이... 게임에서 이렇게 연주할 수있는거 하울의 움직임성 사람. 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거야? 아..아..아니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거지 음악이 코드하면 저렇게 할수 있는거지 자 볼게 그래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 또뭘 보여줘야지 이거? 그니까 연주를 할수 있다는 게 어. 자기가 치는 거야? 뭐 음악을 많이 아냐 쓸 필요 없어, 쓸 필요 없어. 그 너도 코드를 복사해서 오면은 아 바로 쓸수 있는 재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연주를 그렇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연주기 연주해. 아 물론 이런 연주는 아니고 제대로 음. 하는 거죠 이렇게. 오, 피아노도 <웃음> 있고 엄청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 어. 진짜 많다 악기가 악기가 정말 많아 계속 업데이트를 하나보네 그치 음색도 상당히 좋아 하프도 있고 저렇게 피아노도 있고 그럼 전자기타 브라보 해줘야지 브라보 브라보 친구들 <웃음> 악보 스킬 없으니까 문제없어 아 얘는 뭐 안되죠 다른 것또뭘 보여줄까? 좀 약간 자랑할만한거 없을까? 한 10분 정도 좀 마비누이 자랑 좀 하고 좀그 다음에 그좀 평가를 한번 내려보자고 한번 음. 좀마비노기좀 약간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들? 좀 약간 좀 여러분들 말좀 해봐요 아이디어 좀줘봐이 해봐. 친구한테 좀 끌릴만한 거뭐 아이디어 뭘 주면 좋을까? 보여줄만한 거 여러분 일단 어, 유튜브는 구독 어, 트위치는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낚시하고 막 그러지 않아? 어 낚시하는 거 있지 그러면은 낚시. 낚시를 했어 어. 그러면은 거기서 물고기 좋은 거 잡으면은 비싸 아그 엄청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먹고 살만해. 그래 나 업으로 낚신들이... 업으로 먹고 <웃음> 살았어. <웃음> 그냥 먹고 살만해 그냥. 어? 어? 전투 쪽이니까 몬스터 보여달라고? 오 뭐야? 이거. 뭐가 아, 어테오 변신한 거야? 저런 스킬들도 있고. 그러면은 전투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가서 곰 잡는 거한번 보여줍시다. 아. 저 바깥으로 여기 곰, 곰. 잡으러 가면 되는 거야? 어 거기 말고 어, 그렇지. 곰 잡는 거 한번 보여줘. 곰 잡는 거. 어부로 먹고 살수 있다. 어? 입에 풀칠을 할수 있겠지? <웃음> 어후가 되는 건지 있는가? <웃음> 입을 여기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남쪽? 어부 신박마비노기에서 모든 가능하다고. 자, 곰이 있는데 곰을 어. 한번 일단 네가 먼저 잡아 보자. 젖소를 않아? 잡을 수 있나? 젖소는 안 돼. 안 돼? 여기 어딨죠? 곰이 있을 텐데. 괜찮해. 이기엔제 곰이 인는디 곰을 다 잡았나? 어 곰이다 어곰곰 한번 잡아봐 제가 곰을 잡겠습니다 잡아봐봐 스매시 어, 그렇지 곰이 세요 어어. 자 너의 스킬을 보여줘 너의 그 컨트롤 실력을 보여줘 는 패시 다이버니다 근데 좀센 놈을 잡아봐 A 눌러 A A 눌러 수동 간투를 야되 뭐야 약하네 약하네 청새치 팔아요 한번펫 집어넣고 너 혼자 싸워보래 한번내 빗자루도 무늬기다니펫 집어넣고 너의 순수하게 너의 실력이랑 싸워보래 한번 순수하게 내 실력으로? 어펫 집어넣고 오케이 알았어 내 네, 컨트롤을 보여줘봐 한번 배운거 써먹어 한번자곰 찾아 또예한번 네, 우리 친구 뒤튜리를 깼으니까 한번이 실력을 한번 평가해보죠 여러분들 한번 이거 집고자곰 곰체자 곰 곰이 이 근처에 원래 있는데 한두 마리씩 어우 갑자기 너무 느리다 이거 <웃음> 뭐, 어떻게 이렇게 다녔지? 곰이 여기 한두 마리 있는데 원래 왜 안보이지? 곰이 다 멸종했네 아이 원래 이쯤 있거든? <웃음> 근처에 둘려봐 <웃음> 곰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곰이 여기도 잡아야 돼. 여기 곰이 잡아야 돼. 이렇게 없는데. 여기 잡아야 돼. 아니, 이 사람들 주변에 곰들 다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어, 그러면은 빗자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뭐야? 1초 뒤. 어, 1초 뒤면 소환. 그렇지. 곰 찾아봐요, 오케이. 왜 이제 한 마리 있는데? <웃음> 아야 여기 아니야 반대로 반대로 가자. 어저공 있다 공 있다 공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저거 오야 엄청 큰데 잡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어패집어넣 그래, 때려봐 때려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그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야 얘는 뭐 되게 약하네. 지금 재워서 그러지아 이분들. 되게 약한데? 자장가를 불러주면 어떡해? <웃음> 아니 한번 이렇게 딱한번딱 자장... 때리니까 피가 없네. 자장가를 때, 자장가를 저형 어떡해? 그 위기탈출해야지. 아 버프 써주신 거야? 어 버프 한 거야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 자장가를 불러주겠지. AI로 헛광 모드? 자장가를 불러주면 어떻게 자장가를. 독스이상어. 스케치서, 스케치소스케치소 그렇지. 여기 또 저기 또 있다 뭔가. 여기 또 있다. 저, 저, 저. 그렇지. 펫 집어넣. 어 집어넣어. 자, 갈위 끄지. 상대 의 초보한테는 어려운 했데 잡아봐. 그렇지. 선빵 넣어버리고. 그렇지. 카운터. 그렇지. 디펜스. 윈드밀 그렇지. 디펜스. 디펜스. 잘한다. 오잘 싸운다. 오. 막 하고 있어요. 아, <웃음> 아 뭐죠? 이렇게 고마한테 죽을 수 있어. 근데 컨트롤 잘하면은 얘를 잡을 그렇지. 수 있지. 그렇지. 컨트롤 잘하면 이게 잡을 수 있어. 너 그래. 정말 잘했어. 봐봐. 다 잘했대. 잘 싸웠는데 죽었어 지금. 자, 하자. 넌초보니까 나오의 도움을 요청. 눌러 보자. 나오의 도움. 그렇지. 아, 너잘 싸웠어, 너. 어. 처음인데 진짜 사람 봐봐 이거. 저보다 더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다 마무리해야지. 마무리. 이 나쁜 녀석. 자, 디펜스에 뭐가 세다? 평타 그렇 그르... 이 평타 아니야? 디펜스 아, 스메시를 부셔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야, 스킬 올려, Z 눌러서 Z 스킬 승급 다쫙 올려버려 다음날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내일도 아마 연락할 거예요 <웃음> 야, 뭐? 잘하자 됐어, 다른 고마 찾아볼까 한 번? 좀 네. 센? 얘한테 뭘 데려가줘야 쎄까? 약간 그 곰보다 센게 뭐야? 곰보다 센게 필드에서 곰보다 센게 뭐가 있을까? 검끄지! 검끄지한테 좀 데려가 봐, 검끄지 검끄지는 달려가야지 여기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검끄지 검끄지. 난 이렇게 달려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웃음> 당연하게어 어. 검은 그리즐리베어가 곰 중에서 제일 쎄거든, 한 번? 그, 그, 검끄지랑 잡아보자 한번에 예, 날아도 돼, 여기 그렇지, 축가. 마우스 왼쪽 키로 축가. 검그지? 여기로 가, 여기로, 여기로 가. 여기도 검그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검그지? 검은 그리즐리 배어라고 이쪽으로 가, 이쪽 이쪽 얘가 내려. 이쪽 있나요? 여기 가서 내려, 여기 가서. 아, 이리로 가라고? 어. 여기? 그렇지. 거기 내려. 어떻게 되냐쭉 내려. S. V. 패치 번호 이제 앞고미 있다. 친구는 아. 지금 전사예요. 자, 공을 잡아 보겠습니다. 아, 어, 앞에 공이 있어. 저저 저기. 이 검은 얘는 갈색이네. 근데. 제일 생각하고 있잖아. 잡아 봐 어, 스톱. 저기 제얘 얘를 잡아. <웃음> 얘를 잡아. 그렇지. 야, 이거 이걸... 야, 천녀묵고 이제 잡아 봐. 너 잡을 수 있어. 나 잡을 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 잡을 수 있어. 굉장히 흉폭해 보이는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너의 스킬 실력을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참목여러분 힐링해줘, 힐링해줘, 빨리 힐링해줘. 님들. 아, <웃음> 야, 엄청는데 <웃음> 야, 아, <아니>, 달지잖아. <웃음> 나오의 도움이 있어. 정말 나오의 도움. 얘는 레벨 몇대 잡냐? 너도 지금 잡을 수 있어. 그래? 어,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려면은 뭐한5분 잡아야겠는데? 아, 님들 힐링을 줘, 힐링을, 힐링 좀 해줘봐. 자, 때려. 어디 한번 뭐 잡아보자 짜씨 야, 힐링해 줘, 안 죽게, 안 죽게. 그렇지, 어. 힐링이 오고 있어, 걱정 마. 어, 감사합니다. 걱정 마, 걱정 마. 어, 그렇지, 걱정 마. 걱정 마, 그렇지. 자, 침착하고 아이고. 컨트롤 잘해, 디펜스다, 그렇지. 그렇지, 스매시로 깨버리고 또 디펜스야. 그러면 또 스매시를 깨버려야지 그렇지! 또자 머니... 평타로 온다! 평타로 온다! 디펜스! 그렇지 어 이거 뭐야? 니가 지금 스매시했어 제 평타인데 아 이거 커서 잘 안보여 그 카메라 위로 올려서 가야지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안 되겠다 아 이거 잘 안보인다 이거 됐다. 제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 막판? 아, 해 보는 거. 오케이. 네. 이거 좀 깎인 깎았는데. 아, 뭐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 늠데. 아, 핑이 확실하게 해 줘. <웃음> 5번. 아니다. 넘으졌다. <너무> 아니. <웃음> 자, 제 머리 위에 떠 있는 스킬을 잘 봐. 저코 머리 떠 있는 스킬 잘 봐. 스매시, 그렇지 다시 스매시. 아니, 아니, 아니야. 키 없으면 평타야, 평타. 그러면 디펜스, 디펜스가 왜안 돼? 다시 해봐, 우와, 디펜스 이건... 해봐, 디펜스 해봐. 그렇지, 맞고 때리고. 그렇지, 스매시. 아니야, 무조건 스매시가 답이 <웃음> 아니야. 무조건 어, 어, 제 스매시 온다. 그냥 그렇지 카운터 해야돼 너무 센걸 가르쳤나 지금 얘 잡으면 좋은 거 주냐? 어. 뭐죠 너는 초보라서 너한테 등급이 쓰니까 어. 비싼 거 나올 수 있어 100만원짜리 나올 수 있어 아 진짜? 어. 스매시 그렇지 이공을 잡고 말 거예요 <웃음> 아, 카운터 <웃음> 어? 야, 여기로 와봐. 자, 이제 카운터 같은데? 아하하하! 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어어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 이걸로 그렇지! 카운터. 어 카운터 바꿨네 자윈드아윈드아 아하하! 아하하! 아아아 오케이, 이거 잡을 수있을나 이래가지고 잡을 거예요. 자 열심히 수리하는 중. 다음. <웃음> 잡, 잡아야 될까 우리가? 괜찮아? 어. 카운터. <웃음> 인식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수리 안 하겠다고. 윈드밀이 언제, 언뜻, 어떻 쓰는 거야? 가까이 있을 때막 눌러. 가까이 있을 때막 눌러. 지금은 제가 디펜스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디펜스일 때 스매시 치는 거는 알겠는데 아무 것도 안떠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건 니카운터라니까 네가 디펜스를 하면 돼아 카운터라는 거 디펜스. 야두번 야, 아, 나왔어. 저번에는 나... 못 깨면 접자 <웃음> <응>. 그냥. <웃음> 접자. 야, 나오도 나와도 지치겠다. 어. 저번에는 못 깨면 죽자 접자 그냥. 에너지 3분의 1 정도 깎아내려도.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왜 자꾸 자동 전투 되 있냐? 이건데요, 어? 몰라. 자, 막판이야, 막판이야, 이거 막판이야, 아, <웃음> 막판이야, 막판이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 녀석. 야, 절반을 깎았다. 거의. 그렇지, 스매시 안 돼. 이걸로 해야 돼. 따뭐야카운터인데 어, <웃음> 카운터면은 민드 밀안 돼. 잘못했어. 오케이. 막 때리지 말고 상황 판단하면서 해야 돼. 상황 판단하면서 판단이 안 돼요. <웃음> 스매시맨 카운터 딴어 카운터 했는데 너무 느끼해서 너무 느끼했어. 스매시는 확실하게 안 해. 얘가 <웃음> 그거밖에 모르겠어. 그냥 뛰려, 그냥 뛰려. 카운터 아니야? 잘했어. 상관없어. 또 되게 쫄깃쫄깃한데, 어 절반 깎았어. 이제 거기. d e p 디펜스펜 써, 디펜스, 디펜스. d 일본 로. Depends, d e p 지금, 때리고있리구 Depends, come on. Ah,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때려 풀고 때려 Come on. Come on. c o m 아, 디펜스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어, 가만히서 네가 맞아야 돼. 아, 아 맞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제 뭔가 파악을 한것 같아. 카운터. 제가, 제가 디펜시. 오케이. 오, 잘한다. 자, 카운터. 윈드미 해대고, 디펜스 해대고. 디펜스. 아, 윈드미 하는 데 어. 때려야지. 윈드미. 아, 4번. 4 번이구나. 그렇지. 오, 잘해. 잘해. 아니 바로 맞았어 아니야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자 스매시 온다 그냥 때려 그 때려 카운터 해도 돼 그래 미안하다 카운터인데 쿨타임 있어 이럴 땐그 때려 그 때려 땅자거의다 했어 아 스매시 어 얘는 체력이 도대체 몇이야 <웃음> 아흐 어. 어때 그만할까 아니야 잠깐 보야겠어. 어, 세계 잠, 얘가 잠드요 지금. 스매시다. 그렇지. 어. 파티 가입해라. 안돼 있다. 저 파티 눌러. 파티 고고 눌러 저거. 아 이대로 우주를 기다린다 눌러. 이대로 우주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살리면 이제 이제. 파일로 확인, 확인. 확인 눌러. 그래 제들이 저 사람들 이제 버프를 걸어 줄 것도 안 되죠. 그럼 나 이제 천하 무적이 될까?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잡을수 있어.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공격력이 올랐어요, 일단. 때려. 잡아. 조시. 힐링 줘줄 거야, 이제. 어. 그렇지. 가라, 버프의 힘. 그렇지, 그렇지. 가라, 가라. 시청자의 힘을 보여줘. 시청자 의 힘을 보여줘. 시청자 의 힘을 와 이거 진짜 세다 오 다시 깃 뛰어. 으음힘 보여줘 아니 저검도 매너가 없네 저것도 아니 사 살아나 죽인다고 저걸 또 저거 저거 예의가 없는 봄이에요 저거 어? 예의가 없구만 아상조덕이 없어 와 진짜 세다 이곰 <웃음> 아니, 잡 잡게 할까? <웃음> 너무 좁... 잡아주세요라고 쳐봐 채팅으로. 아, 살려주세요. 잡아주세요. 아 이대로 구조 기다린다 하고 잡아주세요라고 쳐봐 채팅.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아저곰 뭐야? 여러분 잡아주세요 세. 잡은 거 같은데? 잡았는데? 아 그래? 잡았다. 어, 한 번에 잡으시네. <웃음> 그러게. 감사합니다. 역시 어게 자 이제 말 이제 정리 한번 할까 이제 자 일단 아 다들 고생하셨고요 어 일단 그 여기 도와주신 분한테 불러드리면서 좀 인사 좀 하고자 그러니까 네가 도와줄 수가 또 아이디 불러주면서 아이디가 위 위에가 아이디야 수석 사제 어, 아, 이거, 이거 어. 수석 사제님이랑 아니야 아니, 치료사 세치나 이게 아이디야 아 치료사 세치나 어 치료사 세치나님 그 다음에 또 이분들 이름 한번 다 불러줘 갈티아프님 네네 또 다크업 1님. 여또 인천 아, 사 사카타나? 시카타나. 시카타나 님. 어허. 세피로트 엘레 님. 오케이. 이분들 다터 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제 마비는 끄고 어, 제가 양꼬치 먹을까나? 양꼬치인데 그제 먼저 그 토크를 좀 해야 돼. 아, 그래? 자, 수리 하실고요. 자. 허이. 아, 허이. 어디 보자. 자 이제 플레이를 네가 지금 한2 시간 정도 가능했거든. 음. 두 시간, 2 어, 시간 정도 했어. 자 한번 좀 이제 편하게 이제 해봤는데 일단은 총체적으로 지금 해보니까 어때 지금? 어 약간 매력 있는 게임인 것. 같아. 어 매력 있는 게임이다. 어,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냐?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야지. 어. 이제 막 정신 산았진 않은데. 어. 어. 그냥 시간 죽이면서 이렇게 하기 편안하게 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고 정신 사납지 않다는 건 좋다. 그게 되게, 음. 되게, 어. 정신, 되게 차분한 어. 차분하게 이제 게임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분하게수 있다 음. 음. 아, 그리고 어. 근데 약간 이렇게 게임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어. 글씨가 너무 더 작아. 뭐가? 글씨가 아, 글씨가 <웃음> 어떤 어. 글씨들. 어, 이렇게 NPC를 클릭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아 클릭이 안 돼. 내가 NPC가 이게 어, 이 확대해 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어. 이게 약간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아, 초보라서 아직 어. 그저 NPC가 좀 누르는 게 힘들다. 어, 음. 아, 그런 건좀 바꿔야 될겠다또 이렇게 막좀 말해 주면 돼. 이렇게 말해 줘야 되거든 초보 입장에서. 그래? 그... 지금 글쎄. 뭐 여기서 예, 그럼 지금 마비노기 하면서 음.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거 하면서? 나는 음악도 좋았고 어 음악도 좋았고 잔잔한 음악도 좋았고 아 음악! 그 나오는 거? 음. 마비노기하면 음악이 진짜 좋거든 그게 음, 약간 어. 사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어. 음악인 것 같아. 음악이 진짜 좋.. 야잘 골랐다 음악 진짜 마비 인기 많거든 음. 친구분 내일 핸드폰 바꾸러 간다 내일 연락하자 내일 연락 아 <웃음> <안> 한다는데 어허헴 <웃음> 어, 자 다시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네 또아그고은다는안잡을것 어, 같아요 <웃음> 아, 곰은 상처를. 이는 내가 미안하다. 이거는 야 근데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그 정도면 되게 잘 싸운 거거든. 그죠? 여러분들 얘이 정도면 잘 싸운 거죠? <웃음> 잘 싸운 거. <거야? 웃음> 어. 다 힐져서 싸운 아, 거. 진짜 아니야. 진짜 잘 싸웠어. 반이나 깎았어. 천무. 어? 그래. 잘싸웠고어잘 뭐. 어, 싸웠어. <웃음> 자 그래서 또 이제 좀좀더얘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일단 전투 시스템 전투가 다시. 어땠어? 좀 해보니까. 전투? 아 전투는.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어. 내가 그 디펜스를 하면은 기다려야 되는 걸 몰라가지고 계속 그런 거든 그래. 디펜스를 하면은 아 디펜스는 그 기다리라서 이게 맞아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게. 어. 어. 아, 나는 이게... 나는 약간 이렇게 안 맞고 계속 잘 컨트롤하면 한 대도 안 맞고 이제 잡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 어. 맞지. 아 컨트롤 어, 그럼... 잘하면 한 대도 안 맞고 잡럼한대을수 있어. 맞아. 어. 그렇게 할수 있어. 그래서 디펜스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맞고 딱 때리는 걸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안 맞고 버티고 있는 거야? 아 디펜스를 네가 하고 있으면은 누가 널 때려야지 막은 거야. 어. 그 팀이 막으면 생겨서 근데 데미지가 없어? 데미지가 그 엄청 센 몸을 때려도 아픈데 어. 약한 몸들을 때리면 이제 일밖에 안 달지 거의 뭐. 아. 어 그래서 그렇게 때리는 거야 그럼 엄청 센 놈한테 디펜스를 하고 있으면은 그거 맞고도 죽을 수 있겠네. 그렇지, 그렇지. 오 이해했어. <웃음> 근 방금 이 네가 그 고마한테 디펜스 막은 적 있어 방금 제몇번 정도. 그런데도 많이 달았지. 근데 아니야, 내가 엄청 많이 달지 않았어. 1 0 정도, 2 0 정도. 그래? 어. 너는 내 캐릭터로 잡을 수 있어? 공? 아 당연하지 그래? 어나 잡을 수 있어 <웃음> 아 진짜야 아니야 아 진짜 잡을 수 있어 진짜 아니야 잡을 수 있다고? 오 그렇군 아니야 어 아, 진짜 라니까 잡을 수 있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진짜 아니야 캐릭터빨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좀 잡을 수 있어가지고 아, 진짜 잡을 수 있어 진짜 어? <웃음> 그 잡는거 나중에 찍어아 영상 한번 <웃음> 찍어서 한번 이거 증거영상 보여줘야겠네 또아 맞아 마비전태 장점은 다양한 스킬골골랐는 맛이 좀 아까워요 안타깝다 이게 사실 오늘 진짜 아까운데 나도 옆에서 보면 느낀건데 사실 스킬들이 되게 엄청 많거든 진짜 많거든 근데 어제 그 스킬들 맛보기도 그렇고 막좀 많이 못보여준 것 같아서 좀 아쉽긴하다 약간 음. 그런건 좀 아쉽긴한데 까 근데 이게 솔직히 초보자한테 다 보여주기가 좀 힘들 수 있긴 하니까 또 어. 예, 보여 힘들 수 있게 한데. 혹시 막 고쳤으면 하는 게또 다른 게 있을까? 뭐. 근데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어. 나는 이게 직업이 되게 많고 스킬이 많고 하잖아. 그러면은 어. 맨첨에 진입할때뭘 골라야 되는지 숨이 턱 막히는 게 있어. 아. 너무 많으면. 그냥 그러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맛집을 가잖아. 어. 그러면은 맛집은 메뉴가 몇개 없어요. 어. 그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치, 그치. 이게 진짜 많으면 뭐가 제일 좋지? 그뭐 이상어 이제 선택했을 때 이제 왜그 캐릭터냐 막 그런 얘기도 어, 많이 하잖아. 아 맞아 있어 어, 그러니까 이게 100% 있어 맞아. 고민이 고민이 되는 거지 사실 네가 방금 전에 내가 전사라 전사 찍었잖아 어. 네가 만약에 연성 연금술 연금술사 이런 걸 했으면은 여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화를 냈을 거야 <웃음> <웃음> 이건 음유, 팩트야 음유시인 어. 했으면은 이거 어 이건 팩트야 이거는 이거는 팩트라고 어? 초보한테 연금술 사야라 하면 안돼저 말하자면 선택 장애가 온다 네. 어, 그지? 아 제가 선택 장애가 있어아양꽂 때문에 참는다 진짜 어? 네 연금술, 연금술 시키라는 거 양심이 있습니까 어? 무시한 게 아니라 초보한테 연금술 시키라는 게 말이 돼? 어? 역시 어, 그런 게 있어 아네 그게 사실 이게 그게 있긴 있었어 말지 초보자도 추천 재능 이런 거 기억나냐 혹시? 추천? 어 근데 환생할 때 추천 재능 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사실 니처럼 초보를 위해서 아 초보이신 분들은 이거 먼저 하시면 좋다를 한 건데 두 각이 좀 약간 안들어난것거 같아 지금. 잘 몰랐지. 는 음. 이런 걸 먼저 하면 더 좋아. 이런 거좀 몰랐지. 음. 이런 두 각을 좀 약간 좀안 들어나게 한거 같긴 해. 음. 마비노기는 시간을 넣으면 모든 직업을 다할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어 그거 맞고 영금수 음. 초보가에 좋다고. 나가 손 들고 있어라 진짜. 근데 이거 하나씩 다해 보면은 진짜 끝도 없겠다. 아 끝도 없지. 어. 하면 진짜 나도 심지어 지금 15년째 마비노기 하고는데 음. 나도 아직 그 올스킬 1랭크가 아니야 아 그래? 어 물론 이거 사람마다 달라 엄청 빡세게 하면은 한 1년만에 올스킬 1랭크 1년도 아니지 한몇 개월 만에 올스킬 1랭크 찍을 수 있고 음. 좀, 좀 천천히 쉬엄쉬엄 하면은 이제 나처럼 그냥 놀면서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어. 음. 음유신 전투를 하고 싶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허 연금술세 초반에? 아 그래? 근데 그거 저스탯스좀 그렇지 않나? <웃음> 역시 나도 마을 모셔서 큰일 났다 너도 말 못해 나도 15년이지만 너 큰일 났다. 15년을 해도 모르는 게 마비노기. <웃음> 아그 내가 좀 약간 너는 내가 약간 좀노는 쪽이고 근데 약간 어 그래서 지금 너 보면 채팅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너한테 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 지금. 뭐야? 자 친구님한테 질문이요. 너한테 질문이래. 네. 이 게임 1년 안에 망할 거 아니냐 물어보는데. 아니요. 여러, 여러분 들 계속 하시잖아요. 어몇년몇년 동안 갈거 같아. 몇 년? 야, 너 석시할 말해줘 그냥 아니, 연인... 계속 갈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어. 이게 작년에도 이러, 이렇게 왔었고 어. 재작년에도 이렇게 왔었을 거 아니야. 그렇그렇 그러면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이 선택을 가겠지. 오, 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양꼬치 먹여서 이렇게 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먹지도 않았어요. 음, 어? 근데 이제 뭐 넥슨에서 어사 돈이 안 되고 이제 비용이 더 많다. 그러면은 뭐 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난뭘래야 할까? 어? 난그래야 할까? 너? 어. <웃음> <웃음> 야 실사판으로 해. <웃음> 독수이 <웃음> 실사, <웃음> 독수 <웃음> 타고 다니고 <웃음> 비둘기 잡고 그래. 마빈오기 <웃음> <실사판, 웃음> 어, <웃음> 아, 직접 하세요. <웃음> 아, 아, 그렇지. 아, 연금술 스킬 자체 세지는 어뷰티 많이 들고 올라가던 중 연금술 안전 안타깝다. 그렇죠. 이, 이과 아니죠? 이과냐고 하 물어본데. 이과는 안 이과예요 이과. 이과 이과. 마비이갓 게임 마비 계속 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자 이것도 말해보자 뭐 시간 시간 나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집에서? 말은 그런 말은 이제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긴 해. 아니 근데 내가 뭐 평일에 <웃음> 어. 하거나 이럴 이 수는 없어. 주말에 어, 네. 이제 집에 있으면은 어. 피파 온라인 하거나 마비노기 뭐 들어가서 한번 해, 해보고 그럴 수 있을 거같 아, 음. 아니 솔직히 솔직히 억지로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해봤자 재미도 없고 억지로 해봤자 네. 그냥 뭐 이제 어, 그냥 뭐 소소하게 나중에 놀러 오라 이런 거지 약간 느낌이 또. 뭐. 음. 어. 근데 이거뭐 진짜... 채팅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채팅만 어 음. 마비노기 채팅 게임이 이 채팅이 엄청나가지고 여기. 저기... 다친절해셔가지고어 나도 계속 채팅하면서 놀고 있어 밤마다 거의 음. 어 약간 혹한데 양꽃이 힘 연금 술에서 망했던 적이 있다 나는 참고 리우투 서버 다른 서버라서 뭐 그것도 다른 거니까 또 마, 망할 수가 있어 게임이? 이, 이, 이 캐릭터가 망할 수가 있어 스탯 잘못 찍어서? 아 옛날에는 그런, 그런 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 음. 네가 어떻게 해도 하나의 단 하나의 고수의 길로 가는 거야 어, 뭔지 그래? 알겠지. 음. 어찌 됐든 간에 다올 스킬 1랭크 찍는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도 어쨌든. 그치 그치. 그게 음. 되게 게임의 매력이야. 근데 왜 내가 AP 그거 올리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는 그건 하면 안 돼. <웃음> <웃음> <미안한데. 웃음> 왜안 되는 <하는> 거야? <웃음> 그거는 <웃음> 네가 그래. 벌써 하너 배부른 소리야 한마디로. 네가 지금 하면 약간 그게 뭐냐면 아나돈개 많아 돈으로 왔다 다해 먹어야지 이런 느낌이야. 약간. 아 그래? 넌 지금 돈이 없잖아. 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데 어. 돈을해 먹겠다 이런 느낌이었어. 아, 게임머니 말하는 거 아니면 내 진짜 지갑 을 말하는 거? 야아 예시로 한 거지 예시로. 예시로? 뭐 게임머니가 이러면 상관없어 그냥. 아, 아 그게 현실을 하면은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야? a p 가아 그러니까 네 메이플 해봤다 했잖아 메이플. 음. 메이플이라는 게 있는데 메이플 스킬 포인트 올라가잖아, 음. 그렇지? 음. 근데 그거를 스킬 포인트를 원래 올리는 데 써야 하는 거를 네가 수련하는데 써 버린다는 거야. 아.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음. 비효율이 아마. 나는 이미 엄청 어빌티 자체가 엄청하니까 상관없는 거고 음. 너는 초보라서지 음, 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음. 네가 그런 게 없는 거지 이제 유비는 이게 레벨을 빨라서 AP 얼마 주면 추가 아, 근데 이거 솔직히 AP 수련을 얘 보니 얘 하는 거 보니까 초보 때는 없애야할것 같아 이거는 이걸 이거를 처음부터 어빌 수련 넣으면 안될것 같아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좀 심각할 것 같아 이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초보 때그 추억담 깨고 나서부터 뭐 어빌 수련하게 하든가 아니면 방금 누구 한 말대로 9랭크 이상만 어빌 수련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걸좀 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괜히 너, 니가 잘못한 거 아니고 니네 차를 했다가 어빌 아직 없어가지고 허덕일 수 있거든. 어, 그래가지고 시스템 같은 게좀 많은데 적응 못해서 어빌리티도 누가 알지 모를 것 같다. 아, 그렇네. 너 어빌 포인트 이런 거쓸줄 몰랐으니까 또. 이런 거는 지금 니가 근데 니가 한개 이상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돼. 진짜 이분들이 그렇고 마비노기 개발진 분들이 진짜 큰 도움이 돼. 왜냐면 은 마비노기가 진짜 이 사람들 이렇게 널도 지금 널 되게 좋아하는 게 초보가 이 게임에 별로 없다 보니까 진짜 순수 초보가던 니가 진짜 마비노기 안 해본 <웃음> 그 입장에서 하는 걸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올스킬에 6, 7천 써야 한다. 어? 만 원? 6, 7천 만 원? 아아아아 <웃음> 어빌리티. 니도 한번 채팅 읽어줘 한번. 가린작 때문에 고생력이다. 마법의 경우 AP가 최소 6개에서 채천으로 들어갑니다. 어. 그런 어, 네가 아, AP 포인트가 그게 그치, 지점으로 그치. 들어가니까. 그치그치 그치. 그러니까 레벨을 최소한 6, 7천 찍어야 한다는 거야. 최소한을 해야 음... 그런 느낌이에요. 6, 7천 찍는데 그럼 며칠 걸려? 어, 만약에 네가 진짜 나는 돈을 써 가면서 겁나게 빨리 올려 버리겠다. 아, 이래 6, 7천은 얼마 안 걸릴 생각이니까. 요즘에 초보자를 위해서 되게 혜택이 생겨가지고 누적 레벨 5천까지 한번쭉 올려주는 퀘스트가 있어. 그래서 하루 한 진짜 겁나 빠르면 하루고 좀 일주일이면 다 찍어. 일주일이면 6,7천 찍어 진짜. 음. 야, 근데 는. 이게 레벨이, 그러니까 5천에서 5천일 가는 거랑 가는 게 어렵냐?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아, 아, 아, 아. 이게 뭐 이게 만뭐 2만에서 2만일로 가는 거랑 5천에서 5천일로 가는 거랑 차이가 있어? 아 이게 이게 뭐냐면 이제. 환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어. 그러니까 한 번에 레벨을 끝까지 채울 수 있는 200까지인데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올리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는 올리기가 쉬운데 100부터 200까지 올리기가 어려워. 레벨이. 음. 그래서 환생하면은 다시 1로 되고. 다시 1로 되고. 그래서 누적돼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누적 레벨이 2만이라는 게 그거고. 음. 로나 판가이 되는 실제로 중요한가 이드 아닌 것 같다. 어, 지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고인물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거 어빌리티 본이 있잖아. 음. 모자라니까 음. 이벤트 두배 이벤트 이런 거할때 레벨업을 쭉쭉 해가지고 음. 걸로 이제 올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음... 얘가 그래도 이해가 좀 빠르네요. 이해를 좀 잘하네 게임을. <웃음> 잘 모르겠네. 어. <웃음> 그래서 막 바보라고 생각했지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다 처음이겠어. 그것도 다른 거또 물어. 또 다른 거또 물어봐야 하나? 이 게임은 너 다른 거 게임 피파를 해봤다 나 피파? 피파. 음, 이딴 거뭐 해본 거없다 했나? 피파랑. 음. 어. 한 해본 게임은 그니까 RPG? RPG 말하는 거. 카발 해봤고 카발 어, 카발 카발이라고 카발은 내가 안 해봤지만 카발 RPG 했다 그래 RPG 해봤다는 음.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카발이랑 그랬어, 고등학교 때 카발 해봤고 어. 메이플 스토리 중학교 때 해봤고 메이플 스토리를 아니면 뭐 쉽네 어, 카발이랑 메이플 스토리 알면좀 힘들네 음. 힘들지 않아 <웃음> 그냥 대충 알아듣는 척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친구가 저때 친구 못알아들어서 화했던데 어 다음 주두배서리하면승급합니다 일단은 혹시 또, 또 궁금한거 이제 게임에 대해서 아니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거 있시냐어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거 아직 못해본게 되게 많으니까 그렇지 못해본게 그런걸 가지고 이제 뭐 평가하긴 좀 그렇지만 어 내가 지금 한번 해봤,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 어아 어. 이게 사실 진짜 여러가지 메리트가 되게 많은데 그런거를 좀 약간 못 2시간 보여주, 내로 보여주기가 좀 힘들어서 좀 아쉽게 하다 근데 곰 잡는 거좀 힘들었어. <웃음> 곰 잡는 거에. 아, 근데 웃긴 게이 여기는 고인물들 있잖아. 장담하는 여기 있는 사람 다 곰한테 한 번씩 죽어 봤다. 아, 그래. 어, 다 곰한테 한 번씩 다 죽어 본 아, 몇 번씩 다 죽어 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랑 똑같은 지금 그 추억을 가지고 있어. 어. 진짜 어. 여기 방문하면 막 3만, 우정렬 3만, 4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 다 곰들한테 한열 번씩 이상은 죽어 봤다. 늑대부터 물론 천년 묵은 방지 고문 좀 약간 센 놈이어서 근데 어, 그거는 좀센 놈이어서 아까 내가 계속 날 죽인 죽였던 고미 천년 무근 고미야? 음, 어, 그렇고 걔는 좀 약간 좀센 애야, 좀. 어. 이름은 알고 가야지. 날 <웃음> <웃음> 그렇게 이름, 많이 죽인 어, 거. 이름을 이름은 어. 알고 가야지. 어. 이름을 알고 야 천년 묵은 고미. 어. 일단은 그 뭐지? 솔직히 오늘은 제가 이 친구 데리고 와서 2 시간 플레이 시켜봤는데. 어 두세 시간 내로 처음 한 친구한테 영업을 어떻게 해야지 지 약간 고민해보기 해야겠어요. 유생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나 때문에 마비를 해본 거라서 어떤 거라면 알려주면 좋을까? 그런 거좀 아이디어 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한테 권한이 좀이하다 17살 영화 죽어본 게 있다.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이게 게임 타임이 좀긴거 같긴 해. 어, 맞아. 이게 어. 카발은 어떤 식이냐면, 어. 그... 퀘스트 한번 깨면은 이제 30분이면 깨는 퀘스트. 어, 어. 그거 한번 딱 깨고 딱 나가면 되거든. 어. 아 사실 그래 니네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하잖아. 어. 스타는 한판할수 있잖아. 한판 어. 해봤자 뭐 어. 진짜 길어가지고 30분. 어. 근데 마비노기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물론 짧게 하면 짧게 할수 있지만 들어와서 대분좀 오래 하고 있니까. 그러니까. 약간 묻는 느끼냐지. 그러니까 정해진 게 따로 뭐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근데, 짧게 하면 진짜 짧게 할수 있나. 이게 아쉽지. 메이트가 있는 게. 음.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키는게 아니라 메 어. 앞은 마비노기 켜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를 하고 약간 어. 그런 식으로 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진짜 많이 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나도 그렇지만 여기 뭐 저기 뭐 린하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뉴생이님이라든가 아오 뭐 이런 분들도 마비노기에서 막 채팅하고 놀고 그런게 대부분이야 오죽하면 이게 별명이 뭔지 알아? 이게 3D 아바타 채팅게임이라고 해어 별명이 왜 <웃음> 그런게 있어 그럴 정도로 채팅이라든가 사람들과 노는거가 되게 중요해 마비도 재미있기 전에 힘들어서 접을 것 같긴 해요 <웃음>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수다오기 이해도 쩐다 곰, 봐봐 이렇게 곰종류 이재성 님 이제 곰종류 그리즐리한테 자주 죽전도 돼있다 이렇게 말하자 도다 죽었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유리님처럼 앉아서 얘기만 하고 가도 하루종일 앉아있다 저거 음. 맞거든 근데 그게 뭐 매력 아니겠습니까 어 그치 일단은 그래도 어게 맛은 보여 일단 어떻게 맛은 최대한 보여주려면 보여줬습니다. 세공이 뭐죠? 세공? 나가. <웃음> 아 농담이네, 농담, 장난아니고 <웃음> 세공을 왜 알려줘 얘한테 그런 거를? 세공 같은 거 알려주지 마. 노가다. 아니야, 저 노가다가 아니라 저건 최악, 저건 끔찍한 거야 저건. 아시는 거야? 어, 저거는 저거는 알려주면 안 돼. 저런 거는 그냥 알지 마라. 저거 최 아, 어, 세계가 되게 넓네. VR하면 떡상가는 세공. 세공과 키티는 같이하죠. <웃음> 하여간 뭐 이제 저희도 슬슬 좀 여기서 집에서 좀 쉬다가 이제 저희 양꼬치 먹으러 갈거예요 우리 현식이도 양꼬치 먹으러 갈거 저도 먹으러 갈거고요어 마지막으로 혹시 그 마비누기 게임에 대해서나 아니 유저분들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하고싶은 말 혹시 있냐 한말? 말 아, 한말씀 한말씀 해주시죠 마무리 멘트로 한번 아 너무 재밌었고 이제 게임하면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래, 마비누기에 대해서 미안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총평가 한번 내려보자 어땠는지 그 어땠고 어땠고 어땠고 이래서 어땠까지 한마디만 해보자. 제가 뭐 총평가를 하기에는 제 플레이 시간이 너무 짧지만 그래도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막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약간 훈훈한 것도 있었고 음. 제가 뭐 하면서 뭐 이제 뭐 파티 신청이나 뭐 대화 신청 같은 거막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못 못 봐서 그런 게도 죄송하고. <웃음> 근데 봐봐, 얘잘 모르는데. 어. 네, 재밌었어요. 아 재밌다. 예, 아. 네, 재밌었어요. 사실 이게 방송이라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네가 초보면은. 사람들이 네가 초보인 걸 알면 막 와서 도와주기도 해. 근데 내가 집에서 하면은 집에서 혼자 했을 혼자 하면 되게 헤맸을 것 같기도 해. 그치? 너가 막 알려줘서 알려줘가지고 어, 많이 도와줘 편했지. 음 옆에서 하, 진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적응을 시켜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 오케이 일단 오늘 와, 오늘 방송 보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하기와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송 몇명 모이는 걸까? 유튜브에는 열여섯 분 많이 나갔네. 방금제그 텐기근 때문에 지금 한 서른 명 정도 보고 계신다 보니까. 어 마이오씨. 어, 뭐 자친구들 밖에 더운데 오늘날 고생하셨고 뉴생님이 나는 아, 아 로젠님 방송하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친구들 마비네트. 마음이... <웃음> 친구이 말씀 엄청 잘한다 하고 있고요. 말을 제게 못한 것 같은데. <웃음> 아, 잘했어. 진짜 잘했고. 자 그럼 일단 저희는 이제 여기서 진짜 마무리하고 좀 쉬다가 양꼬치에 찜따와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다 보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 내일 잠깐만 저 내일 방송 몇시지? 내일 뭐하기로 했냐나 아, 잠깐만 나도 내가 기억이 안난다 일요일날 아 내일 전시회다 맞다 여러분 저 내일 전시회인거 알죠? 저 내일 전시회 가니까 내일 보시는 분들 전시회때 보고 내일 휴방입니다 한마디로 아 어, 전시회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은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 아 어, 잠깐만 그리고 끄고 꺼졌나? 어, 아 아직 안 꺼졌네